폼을 실행했을 때 저희가 농구화를 선택하겠습니다. 그리고 파일, 인쇄, 인쇄 미리보기를 하면 까만색 선이 들어가죠. 인쇄 미리보기를 닫게 하시고 폼을 닫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폼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폼을 더블클릭해서 여시면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새 폼이 뜨죠. 이제 파일, 인쇄, 인쇄 미리 보기를 하시면 까만색이 나오지 않습니다.